보실 택시 이렇게 있는 게 편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이거 응. 아이고 <끝> <타름>. 어디 가요 여기 <웃음> 안돼있는봐 <귀엽고> <끝> 공짜니까 마음 편하게 받으십시오. 정말 그거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거 먹고 싶어?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몰라?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어구 잘 먹네. 어그 음, 비쌔어. 물론좀 끄지마. 물고 있시겠다 계속 그러고 있어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아이고, 심심하다. 빨리! 올라가니까 좋아? 첫나들이 왔어요. 기분 좋나봐. 보여? 다른 냄새가 나지? 굴로갈 수가 없어요. 굴로가면안 돼. 빨면안 돼. 굴룩 빨리 뛰어 굴룩 하면 안 돼. 굴룩 하면 안 돼. 굴룩 하면 안 돼. 굴룩 네,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착하다. 눈치셨네. 손을 꼭 잡고 먹어. 그렇지, 그렇게. 아이고, 말도 잘 들어. 안 들어와. 뭐, 저렇게 피져들어. 안 나갈 거야. 뭐, 하루 종일 안나가고 왜? 아니라고 여기 어머 오늘 안 나가 못 나가 나가야 될 시간이야 걸로 못 나가 걸로 나가 떨어서 죽는 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세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끼워준 거야 밥은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또 넣어야 돼. 아 머리 좋네. 얼굴 똑똑해라. 이렇게 넣고 싶어. 아이, 머리 뭐, 진짜 되게 뭐 하는거야 네, 오세요. 뭐 타오지도 않았는데 좋아했냐? 응? 어리, 이겨라. 까무어까무어 옳지, 옳지. 무시생 옷을 홀딱 벗겨놨네? 무시생이 어... 뭘 잘못했니? 제대로 벗겨놨구만 그래 안돼 입혀줘야지 편해 보인다 어? 나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엄마 어, 봐봐 눈좀 마셔야지. 엄마, 봐봐, 뭉치. 뭉 음. 근데 다리가 왜한 번만 떨어졌냐 거기 숨어서 날씨 보고 있어. 당당하게 쳐다보지? 앉아. 앉아, 손 옳지. 소리 앉아치 손, 손 옳지, 옳지. 아유. 아이 손, 이손 옳지. 그치? 아이고 힘세라. 아이고힘세 이상해 느낌이? 예쁘네. <웃음> 하고 있어 운전할 동안. 아이고 착하네, 왜 소리. 아이고 이뻐라. Oh, 하는게 좋다더니, 그 되지? 응. 해야지? 나한테... 미안, 안알